수있 는데, 음. 어, 그 기억 에서 실수 를해 가지고 끊임없이 찢어있 거예요. 그렇죠? 게다가 게다가 음, 음. 그런한것은 음. 다음 또 실수 의유용들은 거예요. 수있는거 그거 그라 것도 여러 분의 경험 에 음, 그형태 음. 어,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걸로 경제적 으로 이렇게 좀상 황이 되 고, 나중 에형나는거같 은, 인 지를 주는요 그런 거로 나시겠이 그쪽 I'm g o n o 같은 지점에연결을한 대요. 아, 어, 그리고? o 등 버전이 같이붙어있으 있으면 w i c e 가까 y 고 u r 있으면 m I was like a couple of police i 고 the room. I was like a couple of people who were in the room. I was l Thank mm -hmm. you.